자 GDP 뭐의 약자냐 하면 Gross Domestic Product 앞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국내 총생산 이렇게 부를게요 자, 다시 말해서 GDP 국내 총생산이 대개 보면은 그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동안 그 1월 1일에서 12월 31일 국내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아웃풋으로 생산된 아웃풋의 양을 화폐 단위로 화폐 단위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우리가 구학 구한 값입니다. 그래서 국내 총 생산 GDP 전체 금액에 인구 수를 나누면은 국민 1인당 GDP가 또 나오겠죠. 그다음 GDP하고 비교가 좀 되는 아 GNP 그로스 내셔널 프로덕트 해가지고 국민 총생산 자, GDP는 국내 우리나라 우리나라 땅 안에서 생산된 총생산액이고 GNP는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총생산액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내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 해외도 나가 있잖아. 해외에서 생산한 그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국민들이 생산해는총 생산액을 GNP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게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계산하기가 쉬운 게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생산된 국내 총 생산. 이걸 주로 활용을 합니다 이 데이터를 그러면은 GDP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국민만 있습니까? 외국인 도 들어와 있잖아 맞죠? 그 사람들도 생산해은 아웃풋 다 포함되어 있을까 안돼 있을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민이 자꾸 줄어들고 외국인만 많아진다 이래 된다면 GDP와 g n p 이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겠죠 어찌 됐든지 GDP, GNP 뜻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자 이걸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할수 있도록 해서 그럼 화폐 단위는 무엇으로 좀 표현하는 것이 나라별로 비교가 쉽게 될까 우리나라 원 외국에 나가 우리나라 돈원 사용됩니까 우리나라 화폐 사용 안 되잖아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US달러, 미국달러로 표시를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연도별로, 연도별로 GDP 어느 정도 되는지, 작년 GDP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원하는, 내가 관심 가지는 산업에 GDP는 어느 정도 되는지 자, 보기 전에 우선 GDP하고요 구매력 기준 이런 PPP라는 값이 혹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국가별 GDP는 값은 단순한 값이에요 뭐가 고려가 안됐나 하면 은 나라별로 물가가 다 다르잖아 그렇죠. 물가 비싼 나라에 똑같은 GDP 2만 3만 하고 물가 싼 나라에 2만 3만 하고는 다르잖아. 실제로 그 돈으로서 그화그 그 돈으로서 살수 있는 물가를 고려해서 살수 있는 어떤 구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 그렇죠. 그 따져보는 그 지표가 바로 구매력 기준에서 PPP라는 용어를 씁니다. PPP. 자, 그 다음, 부가가치가 무엇일까? 부가가치. 영어로는 added value 그럽니다. 어떤 부가가치. 자,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해가 되어야만 위쪽에 GDP가 어떻게 구해졌는지 이해가 됩니다 부가가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가가치 세, 세금 세 10% 무조건 지금 세금으로 포함이 돼 있잖아 물품 가격에그 부가가치가 무엇일까 자, 이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가지시고, 그러면 이제 GDP에 대한 우리, 우리나라 GDP 값을 통계청에 자료를 열어서 한번 GDP, GDP 들어가 볼게요. 자, 통계청 아니고 네이버가 참 요즘 그 좋은,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에 물어본다, 구글에 물어본다 이러는데, 자, 네이버에 내가 GDP를 한번 쳐볼게요. 자, GDP 자, 이렇게 치니까 뭐가 나오냐 하면 첫 화면에 보세요. 명목 GDP, 실질 GDP 그러면서 뭐어찌됐든지 GDP 값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명목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그 화폐 가치고요. 실질이라고 그러는 것은 물가 상승이 고려돼 버리면은 물가 올렸는 것은 사실 GDP에 포함시키지 않고 값을 구한 것이 실질 GDP 값입니다. 그럼 어찌 됐든지 자약 지금 2021년 자료에 보시면은 명목이 몇 조입니까? 2057조 4000억 원입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감이 안 오잖아 억그러는 정도는 감이 오지요 뭐 1억 자, 세봅시다 1억, 10억, 100억, 1000억 9999억 다음에 1조입니다 1조 자, 1조, 그 1조가 2,000조 원, 이게 우리나라. 2021년 작년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된, 아웃풋으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화폐 가치입니다. 가격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 뭐, 뭐, 미국에 비하면은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2,000조 원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생각 한번 해보세요. 2,000조 원에, 자, 이게, 어디야? 산업, 기업에서 생산되는 게 얼마이고, 자, 경제 주체가, 뭐, 네 개, 네개 경제 주체가 있죠? 자, 경제 주체에, 소비 주체는 가게는 빼버리고, 이제, 어디, 경제주체, 기업, 정부, 그 다음, 외국과의 수출입 관계. 자, 여기에서, 어찌됐든지, 2천조 원이 아웃풋으로 생산됐어. 됐습니까? 그러면, 자, 2천조 원에서, 국가에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국방비로도 써야 되고, 뭐뭐뭐 뭐뭐 우리가 쓸 것이 교육에도 써야 되고, 뭐 한두 개 아니잖아.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도로 개설해야 되고, 우리나라 1년 정부 예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작년에 정부 예산이 얼마였을까요? 네이버에 빨리 물어보세요. 작년 2021년 정부 예산이 정부 예산 그 정부 예산을 세금으로 다 거둬들어야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정부가 어느 정도 세금을 거둬서 1년에 쓰고, 우리나라가 경영하는데, 나라 경영하는데, 어느 정도 그 돈은 거의 대부분 다 쓰여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추가 경정 예산해가지고 더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중앙정부만 있냐? 지방정부도 다 있잖아. 그렇죠? 약 2천조 원 GDP 중에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국회 통과돼서 세금 얼마 정도 거뒀어요? 얼마? 558조. 500? 558조. 예, 558조. 자, 558조. 적은 금액 아니죠? 전체 우리나라 GDP에 세금으로 거둬들리는 게한 얼마 정도 몇 퍼센트 됩니까 그러면 적은 액수 아입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나머지 한 1,500조 원은 그 돈은 어디가 있을까? 응? 물론 기업체도 있고 그죠? 그 우리 가게에도 돈 쓰는 돈, 어? 월급 받고 뭐 쓰고 뭐 이렇게 그돈 하여튼 그 돈이 다 우리가 썼는 돈입니다. 아니면은 자 쓰고 남아 있는 돈이 있다면은 이제 저축을 해놓으면 저축되어 있든지 자 이런 형태로 자 이렇게 GDP를 우리가 통계청의 자료에 들어가서 다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세요 통계청 코시스 지표 더 보기, 그러면서 나오죠. 자, 여기에 누르면 아주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밑에 관련 지표에 보시면 G, GNI는 이렇고, 1인당 GNI는 이렇고, 경제 성장률 4%고, 자, 이런 데이터들이, 자, 이런 데이터들이 인구수 5162만 국가채무 얼마입니까? 846조6천억원. 우리나라 이렇게 빚져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예산보다 더 많죠? 빚이. 그래서 통계청의 코시스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 보세요. 인구, 뭐, 뭐, 쭉다 있습니다. 모든 이 통계값이 다 있어요. 임금 또 보세요. 도소매업은 어떻고? 어? 다 나옵니다.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필요한 데이터는 언제든지 볼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일하고 있을 그 어떤 산업 그 산업에 대해 가지고 이 코시스 통계치를 지금 찾았어요.